우리 사유로 내고 오늘 우리의 좌석은 이거네. 네 u s i 아 que si n no, bueno, bueno. 감사합니다. 와오 <웃음> <웃음> 우리 외 а з в и 감인데이런 사람 진 해수욕장, 해수풀장, 마을민박, 화장실조차 너무 이뻐 색깔이. 아 여기 있네 건강한데, 근데 여기 왜 숨겨놨냐? 외달도에서 우리의 첫 번째 행선지는 어디? 알미라군. <웃음> 가두 번째로 가볼 곳은 해수풀장 일단 외달도의 첫인상은 일단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나이스 그냥 피아랑 저랑 둘 <웃음> 여기가 국제슬로시티로 선정은 됐는데 아직까지 아까 저기 정원에 올라가 봐도 이제 조금 관광객을 맡기 위해서 조각상도 가지고 있고 정원도 꾸미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외달도에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수영! 수영해보기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 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섬한 바퀴 쭉 돌아보고 나중에 전망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하고 오 뭐야 이거 우와 신기하다 뭐야? 몰라 토마토처럼 생겼다. 아니겠지만. 토마토 아닐 거야. 그거 어때? 까기까기짱 신기해. 신기해. 나중에 여기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네. 여기 맞지? 응. 야. 여기 배들이 이렇게 있고 바닥이 젖어 있다는 거는 지금은 해수면이 저기 있는데. 물일 때는 이렇게 쭉 들어와서 돼 있는 데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사랑의 섬외달도네 우리가 아까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잖아. 유럽형. 봐봐. 유럽 형전 아. Dice que el, el parque e a que fuimos a n t es eh. un parque al estilo europeo parque europeo de v e d a l 물 없어? 아, 물 없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겠지? 응. 어. 헐. 수건 안들거왔어 <웃음> 어, 나도 까 먹었다. Aquí muy tranquilo. 응. <웃음> a ver. a s 아이 오트이플라 m 아기 노아이 헨떼 나다 노아이 헨떼 나디에 그럼 가고싶은 데 그러니까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저기 섬 가고 싶다 근데 저기까지 수영할 자신이 없다 저기 수영해서 가고 싶다 했는데 <웃음> <웃음> 저희 해수욕장에 도착했는데 그냥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Todavía estamos en v e d a l d o encontramos algunas casas, mmm, como hoteles, alojamiento para los turistas y tal y un supermercado y algunos restaurantes, pero aparte de eso, es que no hay nadie en absoluto y llegamos desde... bueno, vinimos, vinimos desde allí, por este camino Y ahora queremos ver si podemos mmm, seguir caminando y, y volver al a sitio por el que llegamos antes de las 5 y media que tenemos que coger el barco. Porque si no cogemos el barco de las 5 y media nos quedamos aquí hasta mañana. Mala idea. Se supone, según el mapa, que si vamos por aquí... vamos a llegar a la playa en la que estuvimos esta mañana y luego si seguimos llegamos al sitio donde nos dejó el barco y donde tenemos que volver a cogerlo, nos la jugamos a tuvimos éxito es la playa a la que hicimos antes así que si seguimos caminando llegamos a donde tenemos que coger el barco lo que debería m o s t a r n o s un poco deprisa